안녕하세요 여러분 화장품 알려주는 공대 남자 화공남입니다 오늘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데요 오늘은 제가 뭐에 대해서 영상을 찍을 거냐면 롭스데이하고 올리브영 데이하고 많았잖아요. 그중에서 저는 이번에도 롭스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롭스를 갔다 와서 롭스에서 뭐 크게 산건 아니고 약간 주목할 만한 브랜드도 몇 가지 있고 그래서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이제 빈 봉지고 미리 다 꺼내 놨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씩 보여 드릴게요. 그래서 약간 좀 가볍게 설명하거나 그냥 보여드리고 넘어갈 만한 것부터 시작할게요. 처음에 산 거는 이거 샀어요. 이거. 미장센에서 나온 볼륨 케어 스팅 헤어 마스크팩인데, 제가 어, 두피가, 두피가 아니라 모발이 요즘에 뭐 그렇게 뭐 나쁘진 않아요. 근데 제가 파마를 종종 하거든요. 근데 에센스와 다르게 이런 스팀 헤어팩을 가끔씩 한 번씩 해주면은 머릿결이 굉장히 좀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세일도 하고 제가 이런 거 보면 일제, 이제 이거 있잖아요. 일제, 이제가 이제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이렇게 뭐 혼합해서 쓰는 그런 일제, 이제를 뜻하는데요. 용량을 항상 봐요. 용량을 보는데 이게 15mm. 일제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스팀헤어팩 들어가 있고, 이게 용량도 어느 정도 있으면서 가격도 세일해서 2,000원이에요. 그래서 이거 시리즈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세 종류, 그중에서 저는 염색 있고, 그 다음에 탄력 뭐 그런 거 있고, 저는 파마 때문에 손상된그 케어를 샀어요. 그래서 이거 가끔씩 한 달에 한번 정도 아니면 2주에 한번 정도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저 이거 하나 샀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마스크팩 같은 경우를 여러가지 좀 사는 편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신상품을 살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수분 위주의 마스크팩을 종종 사요 그래서 메디힐에서 어, 이런게 몇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메디힐, 메이언스, 프로젤리 마스크팩인데 어 약간 이게 원단은 마 원단을 썼다고 나와있고 그 다음에 프로젤리 컴플렉스 에서 진정하고 수분하고 들어가 있는 뭔가 음 벌꿀, 프로폴리스 이런 거 위주의 마스크팩이에요 그래서 한번 원단도 마 원단이라고 하고 수분 위주에다가 약간 피부도 푸석한 것 같아서 영양 공급 겸 해서 이 마스크팩을 하나 샀어요 그래서 이 마스크팩 하나 샀고, 그 다음으로는, 사이닉에서 이거를 이제 롭스에서만 팔더라고요, 꾸준히. 근데 이게 900원이거든요, 하나에. 근데 이게 하나, 하나, 아랫부분, 위에 부분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게다가 마스크 시트는 또 용량을 제가 좀 보는 편이에요. 거기다가 용량만 있는 게 아니라, 용량에다가 시트에 어느 정도 그함유도를 되어 있느냐를 많이 보는데, 이팩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괜찮아요. 그래서 수분 위주의 팩을 샀고요 인텐시브 듀얼 마스크 팩이고 이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보니까 계속 900원 정도에 팔더라고요 뭔가 사인닝에서정리하는지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거 하나 샀고요 그래서 이거 되게 가성비 좋아요 가성비 좋고 이것도 지금 뭐 신상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1000원에 주고 산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개 정도 사서 이제 쓸 예정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그냥 워터. 제가 요즘에 이렇게 머리가 짧아져서 이제 이것저것 하는데 스프레이도 그냥 이제 막 가스로 나오는 걸 사실 쓰긴 했는데 이제 왁스를 그냥 바르는 것보다 스프레이로만 딱딱딱 뿌려가지고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 그라펜에서 나온 해수 스프레이를 샀어요. 저 같은 경우는 헤어 왁스서부터 포마드 제형으로 나온 그라펜에서 나온 왁스 시리즈를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과거에 계속 썼었어요 이게 세정력도 깔끔하게 지워지면서 향도 그렇게 독하지 않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프레이도 먼저 한번 테스터를 해봤는데 고정력도 좋고 너무 반짝거리거나 그런 샤이닝감 도 별로 없고 이렇게 착착착착 뿌리면서 쓰는 건데 향도 독하지도 않고 하더라고요 사실 스프레이 같은 건 이렇게 뿌릴 때 너무 독하거나 하면은 약간 좀 힘들 수도 있는데 향도 그렇게 독하지 않고 괜찮더라고요 제품이 그래서 그라펫 해수 스프레이 일반적으로 막뿌리는 스프레이는 4,500원인데 000, 이거는 만 얼마 정도 주고 샀어요 그래도 어, 아무래도 두피 아니면 머리 이런거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될것 같아서 예. 그리고 세팅도 잘 되고 그래서 이거는 워터 스프레이 형으로 샀고요그 다음으로는 당근크림이라고 해서 당근크림을 하나 샀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당근크림 뿐만 아니라 비타민 E 크림도 나와있는 이제 그 시리즈인데 제가 롭스 추천템 리스트에 블로그에 올려놓은 것 중에 이 크림은 포함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한번 써보려고 산거거든요 그 외에는 비타민 E 크림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추천 리스트에 하나 올린 건 있어요 거기와 똑같은 브랜드인데 이거는 왜 샀냐면 은 이게 4,000원인가? 3,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가벼, 발림성이 가벼워요 발림성이 가볍고 산뜻해요 그리고 향도 은은하면서 거부감 없는 향에다가 그냥 하나쯤 가지고 다니면서 건조한 부위 손핸드크림을 써도 되고 아니면 건조한 부위 이렇게 발라도 되고 그럴 겸용으로 하나 샀는데 대체적인 성분 같은 경우는 그냥 보습을 위주로 해주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정제수 들어가 있고 올리브오일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보습을 해주는 것도 들어있는 성분이 있고 글리세린, 스테아리엑시드, 나눌린 같은 것들하고 해바라기씨 오일 들어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건 한번 되게 테스터는 되게 발림성도 좋고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한번 제가 한번 써보려고 써보고 난 이후에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한번 나온 김에 제형을 잠깐 볼게요. 패키지는 그냥 종이로 되어 있어서 그냥 돼 있고 이렇게 튜브 형식으로 돼 있어서 그냥 가지고 다니면서 핸드크림 금용 쓰면 좋을 것 같았었어요. 앞에 이렇게 막에 돼 있고요. 실을 돼 있고, 실을 뜯으면 크림을 보니까 당근색이었어요. 당근색. 물론 색깔을 넣은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노란색. 노란색의 텍스처에다가 향도 약간 좀, 어, 뭐랄까, 당근향은 아니에요. 당근향은 아닌데, 네, 채소 같은 거 나오면서 약간 저는 좋았어요. 그리고 수분을 굉장히 강하게 좀 공급해주면서 끈적거리지 않고 뭔가 막을 씌워준다라기보다는 수분을 공급해주는 이렇게 산뜻하게 발려져요. 산뜻하게 진짜 산뜻한 저 사용감 하나로 진짜 산 거야 이거는. 너무 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써본 후에 나중에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당근 크림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산 브랜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발레아 뷰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샴푸, 닌스가 아니라 트리트먼트 이렇게 두개두 가지, 두 가지를 샀어요. 한번 세트로 써보려고 근데 이게 4,000원? 뭐 4,000원? 요정도 왔다갔다 하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써봤는데 굉장히 수분감도 남기면서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제가 산 거는 이게 코코넛 향이 살짝씩 나는 향이라서 코코넛 향싫어하시는 분들은 비추 이거 말고 오트밀도 있긴 한데, 저는 코코넛이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수분 라인의 샴푸와 트리트먼트인데, 제가 두 번, 세번 정도 써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괜찮고, 이거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한게 아니라, 저는 이두 가지를 샀지만, 발레아 뷰티라고 해서 독일에서 이제 크게 전체 세트를 롭스에서 이렇게 간판대에다 올려놓고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발레아 뷰티를 독일에서 이제 쓴 온 거라고 하는데 제가 거기 있는 크림이나 수분 크림이나 여러가지 종류가 나와 있어요 근데 가격대가 다 9,000원 8,000원 아니면 만원 초반대 크림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써봤는데 마이크림부터 시작해서 영양크림 뭐 코엔자인 큐템 크림도 있었고 그런게 괜찮더라고요 괜찮아요 괜찮고 제형도 건조하신 분들은 약간 유분기 있게끔 잘 나와있고 젤 크림이라고 해서 지성피부나 지금 또 여름 이제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젤 크림으로 해서 젤 제형으로 된 것도 괜찮았고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아덴에서 이제 왜 캡슐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런 캡슐 비슷하게 한 5개 6개 묶어놓고 4,000원 이렇게 준판 앰플도 있더라고요 근데 봤는데 굉장히 좀 괜찮았어요 성분이 그렇게 다 마음에 들진 않지만 괜찮은 편에 속했어요. 괜찮은 편에 속한 데다가 가격이 너무 착해요. 가격이 너무 착하고 그에 따라서 제형 자체도 잘 나와 있고 그래서 이 발레아뷰티 롭스에 가시면 은 발레아뷰티 란을 한번 보시면 제가 샴푸 인스만 일단 아, 스태프먼트만 사왔지만 여러 가지 아이크림부터 시작해가지고 괜찮더라고요. 예, 괜찮았어요. 그래서 발레아뷰티 가시면은 뭐델 크림도 있고, 만티징 뭐 크림도 있고, 수분 크림도 있고, 뭐 영양 크림도 있고, 한대다 가격대가 8,9천 원, 만원 초반대에다가 굉장히 다 괜찮은 편들이었어요. 그리고 남성 쉐이빙 이렇게 흔들어 쓰는 건 아닌데 그냥 이렇게 젤처럼 된 거, 그런 거 튜브 형식으로 돼 있는 거는 뭐한 4천 원 이렇게 돼 있어서 예. 그래서 이 발레아 뷰티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너무 요근래 많이 사가지고 크림 같은 경우는 안 샀어요 사실 마음에 드는 크림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기존에 있는 거다 쓰고 좀 써보고 이제 나중에 살려고안 샀고 필요하신 분들 한번 가서 테스트해보고 한번 사보시는 것도 진짜 약간 추천드려요 발레아 뷰티 네. 그래서 발레아 뷰티에 대해서까지 소개를 해드렸고요 어, 그래서 하울은 이게 끝이에요. 되게 간소하게 샀죠. 사실 여러 가지 이제 저는 이제 유튜버다 보니까 들어오는 것도 있고 살짝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좀 과하게 물건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자제했어요. 그래서 하울은 간단하지만 오늘 하울의 약간 좀 포인트라고 할수 있는 거는 이 발레아 뷰티라는 게 약간 좀 생각보다 가격도 괜찮고 성분도 괜찮은 편에 속해서 추천해 드린다는 거 롭세 가시면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을 약간 좀 포커싱해서 맞춰드리려고 영상을 찍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으셨다면 위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블로그 요즘에 제가 포스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유튜브가 뜸했는지도 모르겠는데 블로그에 요즘에 굉장히 글 많이 올라가고. 어, 추천 템 리스트도 세일 때마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거 참고하셔서 어, 세일이 제 끝난 것도 있고 남은 것도 있긴 한데 그거 참고하셔서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